어려한 천국에 모자라 거리니이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이뤄서.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밤빛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